창원 붐새 모아서 기 겹손 준비 나란히 서기 아래 손날 해쳐 막기 통밀기 뒷굽이 아래 손날 막기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턱 팔꿈치 올려치기 뒷굽이 앞차고 뒤돌아 옆차고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주춤석이 얼굴 안팔목 거들어 막기 짓지으며 얼굴 둥주먹 거들어 앞치기 기합 앞꼬아 서기 멍에 치기 주춤석이 해쳐 산틀막기 학다리석이 금강막기 앞굽이 옆차고 턱 팔꿈치 올려치기 뒷굽이 앞차고 뒤돌아 옆차고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주춤석이 얼굴 안 발목 거들어 옆 막기 짓지으며 얼굴 등주먹 거들어 앞치기 기합 앞과와석이 멍에치기 주춤석이 해쳐 산틀 막기 학다리 서기 금강 막기 앞굽이 옆차고 팔꿈치 표적 앞치기 바로